문자와 숫자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제가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쓰고 밑에 칸에는 위에다가 텍스트라고 하고 나서 1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지만 서로 위치가 다르죠 위에 보시면 여기 1은 텍스트라고 돼 있고 위에 1은 일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일반이라는 일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는 왼쪽 셀이 는 이라고 같냐 라고 물어보면 같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1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이면 이거는 문자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숫자를 앞뒤로 쌍따옴표로 묶으면 문자입니다. 그래서 1하고 1은 같아 보이지만 숫자 1하고 문자 1은 엑셀에서 전혀 다른 아입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펄스가 뜨죠 서로 같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밑으로 끌면 t r 가 나오죠 왜냐하면 얘는 1로 보이지만 텍스트라서 문자 1이죠 문자 1은 문자 1하고 같습니다 이제 쌍따옴표를 지우면 숫자죠 숫자하고 문자는 다르니까 펄스가 뜨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셨냐면 승용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승용차라고할때이승용차는 글자니까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이는 건 정확하게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금액을 적었는데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버리면 얘는 문자로 바꿔서 입력해 달라고 컴퓨터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기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얘는 돈이 아니고 글자니까 글자에 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엑셀에서. 그래서 원화 기호가 안 뜨는 겁니다. 이제 쌍 따옴표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쌍 따옴표를 지워주시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도 자동으로 금액이 뜨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6회차 공부하고 계시니까 12회차까지 하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